안녕하십니까 자연어학 수면 전문가 청풍수장입니다 오늘은 내 잠자는 소리를 녹음해 볼수 있는 어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내 스스로의 소리를 들어보고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알아야 어떤 조치를 할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휴대폰에 녹음기를 갖고 녹음을 하면 그걸 들어 보려면 참 오래 걸리고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스노어랩이라고 하는 어플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 어플은 아주 간단하게 시작할수 있어서 쓰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노어랩이라고 치십니다 그러면 비커 모양의 스노어랩이라고 하는 어플이 뜹니다 설치를 누르면 됩니다 저장 공간이 적으신 분들은 설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어플들을 좀 지우셔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운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열기를 해보면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있죠. 그럼 계속을 누릅니다. 마이크 활성화 계속 허용하시겠습니다. 허용 계속. 그 다음에 계속 시작하기. 그러면 짠 하고 뜨는 게스노월랩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결제하는 창이 나옵니다. 뭐 본인이 언제까지 녹음해보고 싶을지에 따라서 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짜리를 결제했다 그러면 청구가 계속되어서 매월 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생각하시고 나는 이제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은 결제 취소를 꼭 신청해야 된다는 거 돈을 내지 않고도 세 번까지는 녹음해서 들어볼 수 있거든요 X를 누릅니다 그러면 은 시작 화면이 뜨죠 시작 하고 누릅니다 그러면 은 좋은 밤 되세요 라고 표시가 되면서 코골이 감지가 20분 후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20분까지는 녹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전이 좀 빵빵하게 돼 있으면 굳이 충전기를 연결하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잠에 깼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보면 옆으로 밀어 세션 중지라고 써 있죠 그럼 옆으로 싹 밀면 지금까지 녹음된 데이터가 저장이 되죠 그걸 볼수 있는 거는 짝 화면에서 결과를 눌러보면 자기가 녹음한 게 보이죠 녹음한 게 없기 때문에 데모 데이터 그거를 한번 볼게요 빨간색은 소리가 컸고 노란색은 소리가 조금 컸고 그런데 이게 제가 녹음을 해보니까 점수는 특히 엉터리고요 기침 소리, 시계 소리, 해 소리 등등이 다 코구리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품소리가좀 이렇게 좀큰 편인데 그 소리까지도 다 코구리를 잡아가지고 110점이 나와요 코 하나도 안 고는데 물론 들을 꼈을 때 평상시에 코를 골아요 저도 점수는 뭐냐?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 꼬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프 있는 윗부분을 눌러보면 꼬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소리가 막힌 소리인지 열린 소리인지 또는 어디가 막혀서 난 소리인지를 판단해 볼수 있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쓰는 거지 통계 이런 거는 필요할 거는 아니니까 녹음기보다 편해서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녹음을 해서 본인의 코골이 소리, 숨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어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플을 활용하면 수면에 모니터링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아침에 피곤하다 그러신 분들은 꼭이 어플을 활용해서 본인의 수면 상태를 녹음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